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단호박 음, 영양밥을 할거예요 찹쌀은 종이컵으로 하나 반 정도, 이거 하나니까 하고, 하나 반, 이건 현미 찹쌀 하나 정도, 이거는 이거, 이거, 이거 까만 쌀, 까만 쌀은 3분의 종이컵으로 3분의 1, 많은 것 같죠. 쌀이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불려놔야 돼요. 어, 이 호박은 이제 이 껍질 좀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 좀 소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물에다가 식초물을 좀 타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가놓으면 돼요. 호박이 둥둥 뜨네, 이거는. 이거 쌀은 3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이렇게 리에다 받쳤어요. 좀 쌀이 많은 것 같아. 호박이 얼만큼 들어간지 몰라서 이 정도 했는데 많은 것 같아. 이제 여기에는 포고버섯 3개 밤 10개, 대추 10개 잘게 썰어야 돼 먹기 좋게 먹기 좋을 만큼 자르면 돼 쌀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덜어놓고 하자고 호박에 얼마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이정도로 했는데 호박씨도 좀 넣어주고 밥도 좀 넣고 잘 은행은요. 이거는 그 프라이팬에다 볶아도 잘 볶아지는데 나는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 가지고 데쳐 가지고 볶아 이게 더니 껍질이 잘 볶아지더라고.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견과류에 그, 들어가는 뭐 뭐라 그랬어? 어. 크레 크랜베리? 음, 어, 크렌베리크렌베리 어? 이거. 이게 이게 견과류 들어가 면 맛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밥에 조금 넣어 보려고. 맛있으라고. 토테 물을 붓고 이제 쪄줘야 돼. 이 호박은 이 뚜껑을 이제 만큼 동그랗게 파야 되는데 이게 호박이 단단해가지고 좀 파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다가 에 조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번 잘 된다는데 그냥 내가 한번 해볼 거요. 뭐 아무것도 없고, 심한 인네 살이 없네 <웃음> 응, 이거은이금야만 그냥 이거은 이금은, 이금이거 넣으면 돼밥 이금은, 이금은, 이금은, 이금은, 이금은, 이게쌀이게 쌀을 쌀을 호박에다 바로 넣으면은 이 밥이 익을 때까지 이 호박을 찌면 너무 물러지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찐 다음에 여기다 이제 좀 간을 또좀 해야 돼물 100ml 정도를 붓고 소금은 이거 우리 소금 좀 짜더라고 소금 어느 정도 좀면 이렇게 넣고 무슨 소금이야 이건? 그냥 소금이야 그냥 소금? 응 군소금 아니야 설탕하고 헷갈려 응. 설탕하고 헷갈려 설탕하고 비슷때 아, 네. 그건 설탕이고, 설탕. 그게 꼭 소금 같은. 음. 이게 그 자일로스 설탕. 음. 한 숟가락 조금 더 넣자. 이게 조금 간이 맞고 약간 단맛이 씨앗이 맛이 더 좋거든.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해서 이제 당겼어. 자, 이거는 고박에다 넣으면 돼요. 호박 크게 따라서 이게 물량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니까 일정하게 맞출 수가 없어. 근데 거 남은 거는 이건 이것대로 또 다시 찌면은 또 맛이 좋아요. 음. 짱 맞지? 음. 이게 이거. 이거 이 이거, 이거 찌는데이 냄비가 딱좋더라고딱 할맞아 이, 이 뚜껑이 이렇게 우글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는게 딱 맞아 이렇게 젓가락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니까 아 이제 다 익은 것 같아요 응. 식어야지 좀 지금 뜨거우니까 식은 다음에 식으라고 놔두자 밥이 찰지지가 않아 여러가지를 넣었더니 밥이 그렇게 찰지지가 않네요 이제 식었으니까 좀 잘라 볼게요 소소리 <놀림> 이 이렇게 단호박을 음, 단호박 어, 영양밥을 했는데요. 이한 덩어리 쏙 이제 먹고, 뭐, 어, 먹을 먹 먹을만큼씩 이렇게 떠서 먹으면 되는데요. 이게 맛있어요. 밥에 양념이 돼가지고 맛있고 단호박은 단단하고 어,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